안녕하십니까 통찰음식 성형외과 전문의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튀긴 음식입니다 오늘이 추석이죠 이 추석날은 많은 음식들을 장만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전을 굽거나 밀가루 옷을 입힌 튀긴 음식이 또 맛이 나는 그런 음식들이 되겠죠 근데 이런 맛있는 튀김 음식을 드시면서 아, 건강에는 괜찮을까 반신반의 하면서 드셨던 그런 경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튀김 음식이 과연 건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죠. 먼저 튀김 음식은 기름을 사용합니다. 지방이라는 기름을 사용하는데 이것을 뜨겁게 가열한 다음에 그것을 매개체로 해서 여러 음식들을 튀기게 됩니다. 그리고 동물성 기름보다는 식물성 기름이 좀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위로도 하고 식물성 기름 중에 또더 좋은 식물성 기름을 하려고 올리브유를 넣기도 하는 그런 지안도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 튀김 음식의 기름은 지방입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의 종류를 알아볼까요 지방은 불포화 지방과 포화 지방은 아닙니다 지방의 단위를 지방산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불포화 지방산과 포화 지방산이 되겠죠 그럼 이 불포화지방과 포화지방은 무슨 차이냐면 은 수소 원자가 탄소체인에서 각 가지마다 수소 원자가 다 있으면 포화가 되어 있다 해서 포화지방산이라 하고 수소 원자가 중간중간 빠져 있으면 그것을 불포화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포화지방산은 쉽게 말하면 우리 돼지 비계 같은 고체성 기름을 얘기합니다 상온에서 고체성 기름이 대부분 포화지방이고 불포화지방산은 상온에서 액체인 기름이 많고 식물성 기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식물성 오일은 대부분 불포화 지방산이고 자연 불포화가 대부분인데 이런 자연 불포화 지방산의 대부분이 CIS 지방이라고 해서 시스 지방산이 대부분의 식물성 기름의 종류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일부가 트랜스 지방산이라고 해서 식물성 기름의 불포화 지방의 종류를 구성하고 을 있습니다. 그러면 수소 원자의 불포화된 정도가 비어 있는 곳이 다 같은 편으로 불포화가 되어 있으면 시스 지방이라고 하고 수소 원자가 비어 있는 곳이 서로 가로질러서 맞은편으로 되어 있으면 트랜스 지방이라고 하는데 이 트랜스 지방은 맞은편 끼리 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 구조가 일직선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시스 지방은 한쪽으로 모여 있다 보니까 꺾여 있는 구조가 되어야지 좀더 안정화 되는 그런 구조를 띠게 됩니다 대부분 식물성 오일이 액체이고 자연 불포화 지방성이 많은데 여기에다가 압력을 넣고 수소를 첨가하게 를 되면 기름이 딱딱하게 반고체나 고체 형태로 바뀌게 되죠 그것을 수소화 작업이라고 하는데 수소화된 기름의 대표적인 예가 마가린이죠 그런데 이렇게 수소화를 하는 이유는 지방을 훨씬 더 안정화시킬 수가 있고 반감기를 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있고 먹어보면 맛의 풍미를 더 가지고 음식을 맛있게 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깨에서는 식물성 기름에 일부러 수소를 집어 넣어서 반고체형 식물성 오일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수소화된 식물성 오일이 트랜스 지방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공 불포화 지방산은 대부분 트랜스 지방산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자연 불포화 지방산은 시스 지방, 인공 불포화 지방산은 트랜스 지방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하고 바삭하게 만들 수 있고 유지를 오래 할수 있기 때문에 식품업계에서는 수소화 작업에 유혹을 느낄 수 밖에 없게 되겠죠 또 가정에서는 수소화 작업을 직접 할 수는 없지만 기화점, 지방이 끓어서 액체에서 기화가 되는 그 지점이 되게 되면 트랜스지방이 훨씬 많이 나오게 되고 그것을 재탕 여러 번 쓰게 되면 트랜스지방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치킨, 치킨을 여러 번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 치킨에 묻어있는 트랜스지방이 훨씬 더 많고 오랫동안 끓이면 오일이 기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원래 기화가 될 정도로 높게 끓이면 되지 않지만 하다보면 기화 쯤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치킨에도 많은 트랜스지방이 묻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트랜스지방이 몸에 안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안 좋을까요? 첫 번째는 몸에 들어간 트레슨 지방은 뜨거운 변형된 오일이기 때문에 분해가 잘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대사가 잘 되질 않기 때문에 이런 대사를 하는 곳이 간이 되고 분해를 하는 곳이 간인데 간에서 대사가 잘 되질 않다 보니 간에 악영향을 주게 되고 간에서는 계속 분해만 하게 되고 주작업인 단백질 생성을 잘못 하다 보니까 결국 피부에 재생을 못해서 여드름이 생기고 모발에 재생을 못해서 탈모가 일어나는 이유가 이런 식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튀긴 음식을 계속 재사용하게 되면 발암물질인 아카릴아마이드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튀김 음식에 그아크릴아마이드가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튀긴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발암물질을 많이 먹게 되는 것이므로 암의 유발을 좀더 돕게 되겠죠 세 번째는 이트랜스지방이 필수지방산의 대사에 영향을 주게 되어서 예를 들어서 동맥벽 세포에 있는 포스플리피드, 인지질에 영향을 주게 되면 동맥벽에 기름때가 끼어서 동맥벽 질환을 만들게 되고 그것이 관상동맥이라면 관성동맥경화증, 죽상동맥경화증, 그리고 심근경색 등이 유발이 되는 심혈관 질환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트랜스지방은 고인슐린 혈증을 만들고 인슐린 저항을 만들게 되어서 복부의 비만을 만들게 됩니다 나아가서는 당뇨를 일으키게 되겠죠 그래서 비만이라든지 당뇨 같은 대사성 질환도 트랜스지방을 먹음으로써 야기할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또한 치매, 라든지 불안증세, 공격성 행동 등도 트랜스지방이 만든다고 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트랜스지방이 튀긴 오일만 봐도 이 정도인데 거기다가 대부분 튀긴 음식은 잘 튀기기 위해서 밀가루 옷을 입히게 되죠 근데 밀가루도 정제 탄수화물이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밀가루가 가공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림프 오염을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밀가루를 통해서 기름을 많이 흡수를 하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고열량의 에너지를 먹게 되는데 그러면 에너지를 많이 주입이 되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으니까 그만큼 비만이 생길 수 밖에 없는 또 그런 구조를 가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의 건강 순으로 보면 올리브오일 같은 자연 불포화 지방산이 가장 건강에 좋고 그 다음이 동물비계 같은 포화지방산 그 다음이 인공 불포화 지방산인 트랜스지방 그래서 트랜스지방이 몸에 가장 안 좋은 그런 순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런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나서는 폐유를 또 버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환경을 오염시킬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음식을 좋아할수록 지구 환경이 더 나빠져서 결과적으로 자기 입으로 또 다시 들어온다는 사실도 이해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기름진 음식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불을 사용하게 되고 이런 기름은 불에 쉽게 붙기 때문에 화재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도 좋지 를 않고 살고 있는 집도 태울 수도 있고 지구 환경도 나쁘게 할수 있는 그런 것이 튀긴 음식인 것이죠 오늘 어떠셨습니까? 다들 좋아하는 튀긴 음식에 대해서 오늘 건강 상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았는데요 이런 추석 음식에 사실 튀김 음식이 빠지지가 잘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는 이런 튀김 음식 전을 오히려 얘가 아니다 라고 해서 단촐한 7가지 대표 음식상을 발표를 했던데요. 거기서 한번 보시면 좀더 건강한 음식으로 짜여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음식 때 여러분의 화목을 다지는 그런 좋은 추석이 되면 어떨까 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십시오.